중기이 중압기병! 아힐 죽지마! 죽지마 제발! 제발 죽지마! 후우! 피아파 나이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결정고입니다 현재 오버워치 본서버에는 새로운 이벤트 모드 응징의 날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응징의 날은 탈론에 이제 침입하게 되는 블랙워치의 과거사를 그리는이야기로서 굉장히 이제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이제 새로운 이벤트인데요 그 밖에도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새로운 탈론 관련한 스킨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쁘죠 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우 진짜 멋있어요 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예전에 이제 블랙워치 스킨이 업데이트가 됐던 스킨들도 다시 이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응징의 날, 과연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게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대응하려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손을 쓸수 없는 상태였지. 자, 현재 보시면은 하지만. 이제 왜 탈론에 침입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올라오신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블랙워치의 본부가 탈론에게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복을 가하는 중입니다. 블랙워치가 단독적으로. 자,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자, 과연. 자 여기 보시는 힘. 분이 탈론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죠 반갑군 레이어스 사령관 <웃음>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 법을 어긴 오버워치 무고한 기업가를 납치하다 지금 날 체포해도 내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풀어줄 거야 허. 이렇게 <웃음> 썩어빠진 권력자죠 다헛수일 뿐이라고 나도 알아. 자, 어, 뭐야? 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쏴 버리는데요. 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맥클린은 분노하게 되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군. 자,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미션이 되게 됩니다. 보일로밖에 아, 안 남았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재밌는 건 지들이 다 가져가요. 네. 저는 재미없는 것만 해야 돼. 자, 이렇게 가서 정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됩니다. 구멍, 이게 원을 그릴 때까지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면 되는 건데요. 자, 자 적들이 몰려오죠? 저는 힐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럽게 지들이 다 재밌는 것만 가져갔어. 지들이 다. 재밌는 건 지들이 싹다 가져갔어. 아, 여기서, 여기서까지 와서 힐러를 해야 된다니.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적들이 계속 몰려오게 됩니다. 이런 적들을 이제 혼내주면 돼요. 자. 나와라 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 친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미리 제거하게 됩니다 어, 빨리 나와봐 삑삑삑삑 리죠 그러면 여기로 같이 한번 던져주면돼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도 쭉 오죠? 자 이렇게 계속 오는 적들을 잡아주면돼요 후후! 힐 들어간다! 입 벌려라! 자, 이렇게. 팀과 다, 다나울이잘 되면 이렇게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거의 다 부셔졌죠? 스프레이 뿌려둘까요? 오버워치 스프레이. 최고입니다. 뭐야. 하늘을 보고 있어? 아, 맞다. 하늘에서 오지? 미친놈 다 알고 있네? 썩은 물이잖아? 후! 가자 가자 오 뭐야 뒤에있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힐 줄게 걱정마 힐 줄게 걱정마 걱정 그렇지 아 겐지가 제일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씨자펑후 이거 되게 신기한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스프레이가 <웃음> 이거 진짜 신기해 오 아파 오 아파 아, 아트갤러리로 가세요. 자, 지금 보시면 오버워치 파일럿이랑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저격수가 나왔죠. 저 친구, 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응? 찾기가 어렵진 않죠. 자, 바로 잡아주고 계속해서 이제 탈출을 하면 돼요. 탈출을 하면서 계속 전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저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젠 자. 홍. 자, 적들이 와요. 적들이 와요. 적들이 와요. 적들이 와요. <목소리> 적들이 와요. 안 돼,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수선선수선선 저격수, 저격수다. 저격수다. 나이스. 저격수 바로 잡았고요. 일로 와. 일로 와. 자, 계속 이제 소리가 들리겠지만 자꾸 맥크리가 지금 이퍼의 방금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조용히 데리고 나갔으면 은 이렇게 큰일이 안났는데 왜 이렇게 지... 게임판을 부려가지고 우리가 개고생을하게 만드냐 이런식으로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게 된다는거는 의미가 없다는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제 암살자도 나왔죠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스토리의 큰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뭐야 눈검 썼네? 어 어디갔어?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잡 저거, 저거, 저거. 그렇지. 저 암살자 암살자 위험해요. 암살자 위험해요 굉장히. 어암살자다자 걸리면은 아힐힐힐힐힐 힐. 그렇지. 저 걸리면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료관님. 자, 좋아요. 자, 스토리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네, 해요. 사람들이 오 어, 돌진한다. 어, 안 돼. 네. 춥지마. 돌풍이 바로 탔지.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조심 죽으면 안된다 잡았다 그렇지 중화기병이랑 이제 큰 녀석도 굉장하죠 굉장히 아파요 저 친구도 자 이제 팀원들이 죽지않게 힐을 열심히 넣어주고 오우 아파본다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하늘에서 적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뼈가 한번 던져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리퍼,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어, 또 암탈자 또 났어. 또 또살자또살자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암탈자. 이새개이 새끼! 이새개 그렇지. 잡았어요. 자, 이제 전진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게임의 마지막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탈출 수송이 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대체는 어디야?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게 들리죠? 여기서 나갈 거라고. 그래서 점점 맥크리와 리퍼의 갈등이 약간씩 보여지게 보이, 돼요 이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계속 갈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져 가는 게 감시가 되고. 나이스. 갈등을 해요, 친구들이. 그리고. 자. 전 이러려고 팀에 들어온게 아닙니다 자 이제 들리시죠? 계속해서 이제 맥크리가 불만을 표출하는게 해 나쁜 놈들. 계속해서 맥크리가 부, 불만을 표출하게 돼요 아니 가만히 냅뒀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왜? 어이씨 가만히 냅뒀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왜 그걸 깝쳐가지고 어, 왜 그걸 깝쳐가지고 우리 이렇게 개고생 시키냐고 어 뭐야? 와뭐뭐뭐뭐뭐 이렇게 팀원 죽은 팀원은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으면. 아니, 암살자 나왔어요. 암살자 나왔어요. 빨리 제거해줘야죠. 오, 오. 암살자. 어우, 이래이 빨라요. 뭐야 저거? 아, 네. 안돼. 안된다. 와, 개빨라개빨라개빨라 오. 오케이, 살렸어요. 맥클리 감하자 계속해서 캐릭터끼리 상호 작용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죠. 자 정예병도 이제 올라오죠. 자, 저격수 올라어요 저격수 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아파요 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어중 죽어라 죽라어중 죽어라 어라어라어라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어라죽어중죽기라죽어죽죽지마죽어죽죽 나이스. 좋았어요. 어? 자. 왔죠, 왔죠? 자, 왔죠? 아, 잡오리, 아 Ente,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어, variable, 수승기, bulun... 수승기 왔어요, 수승기 왔어. 수승기 왔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자, 수승전 왔어. 어딨어, 어딨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너무 아파!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친구들. 와. 수승전 탑승! 오케이. Okay. 탑승 완료. 이렇게 네 명이 다 탑승하게 되면은 미션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후! 안녕. 임무 완료. 우리 목표는 주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결가 보여지게 됐는데 리퍼가 죽임으로 그치 인해서 그치 이제 워치가 워치 블랙워치가 정체가 질풍나게 돼요. 처음으로 시피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 탈론의 공속은 새로운 얼굴들이 가 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뭔가 잘못되기 뭔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 모드라고 할수 있는 응, 응징의 나를 한번 플레이 해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고요. 이번에는 제가 고수 모드로 플레이했지만 이제 초고수 모드나 그 이상의 난이도로 플레이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고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이제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스토리적으로도 많은 진전을 줬던 이제 블리자드다운 게임이 어느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참고로 옴디게 발라도 플레이 가능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